안녕니다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산에 주택을, 1억 이하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한 10억짜리를 또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기 이제 시골에 엄면, 이런 지역에 뭐한 2억짜리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산에 있는 1억짜리를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세율인지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얘를 잠깐 적어볼게요. 음, 1번 엄면 어, 지역 그러니까 기타지역입니다. 이거는 엄면 지역에 2억 주택 하나 보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지역에 부산에 1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지역 부산에 한 9천짜리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이 이제 세 번째 주택 부산 조정지역에 있는 요 9천짜리를 양도를 할 경우에 요거는 과연 중과세율을몇 프로를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아예 적용이 안되는지 그거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 집이 하나, 둘, 셋, 3주택이네. 그리고 어, 기타지역에 요건 3억 이하니까 요건 빼고 3주택 중에서 어,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에 두개니까 아 그럼 이건 뺐으니까 두 채를 중가주택수로 보고 어, 그 중에 요거 하나는 어, 중가 10% 더 적용을 해서 어, 5월 말까지는 그냥 10% 추가를 해서 기본 세율 플러스 10%로 양도하면 되겠네 요렇게 딱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요 이제 법조문을 보면서 과연 이럴 경우에 이세 번째 주택 9천만원은 얼마의 세율로 양도를 해야 되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 양도 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 둘, 세번째 주택이라 이러면, 어, 머뭐 3주택 세율을 봐야 되는데, 이게 2억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중과는 이게안 되는 거 이해가 되시잖아요? 남은 두개 가지고 이럴 때 어,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주택을 놓고 봐야 되는 건지 그 기본부터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를 놓고 여기 있는 이 사례가 2주택에 해당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법 104조 제7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어, 요 법에 정하기를 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이란 국내에 주택을 두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갈로 안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내에 두개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두개 주택 중에서도 이제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해당되는 거는 중가가 안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 해당이 안 되면 중가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중가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거를 나열을 해놨는데 맞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가 제외겠죠.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루 안에 한번 볼게요. 먼저 얘기는 1세대 2주택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라는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아예 뺀다는 거예요. 이 1호는. 그럼 1호가 어떤 집이냐를 또 봐야죠.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여어놨다는 말은 중가주택수에서 뺀다는 말이 아니고 1세대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그 기초를 따질 때 거기서 뺀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빼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 1번 항목부터 끝번 항목까지 쭉 여기 안에만 들어있으면 중가주택수에서는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중가주택수에서 다 뺀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근데 별도로 2주택, 3주택 중과 어느 적용을 할까를 따질 때 그때도 뺀다는 말이 이관로안 있는 거예요. 1호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수를 아예 계산할 때 2주택인지 3주택인지 할때 아예 뺀다. 그러면 1번이 뭐냐, 1호가 뭐냐. 1호를 봤더니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괄호는 잠깐 이다 보겠습니다. 특별자치시 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우리 아까 1번은 저 언면 지역에 있는 그냥 그 기준시가 2억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주택수 카운트 할때 아예 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아까 앞에 이분은 1번 집, 2번 집, 3번 집, 집 3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1번 집은 아예 주택수를 뺀대요. 그 아예 빼버립니다. 그럼 빼버리면 이 사람은 집 2개를 가진 이제 이주택자의 기준 안에서 과연 요게 이제 요 중과주택에 중가주택에서 제외해주는 거에 들어 있나 없나 그걸 따져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런 그겁니다 음 그러면 아까 2주택인 가하고 3주택인 가하고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들이 여기 2주택인 거 중에 아까 어, 여기 3번 항목 조성지역 부산에 있는 1억 이하 주택 9천만원짜리를 지금 우리가 팔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주택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인 거예요. 어, 여기 한번 살펴보면 어, 쭉쭉쭉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뭐 시간관계상 앞에 건다 생략을 하고요. 9호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1억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이거는 아까 중과하는 주택에서 빼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주택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억원 이하인 게 중과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9번 항목이. 만약에 이게 아까 앞에 있던 요 1번 항목 어, 기타지역에 있는 시군, 저 읍면에 있던 3억 이하의 주택이 주택에 같이 카운트가 되는 걸로 해서 3주택으로 그러니까 요 1호에 해당되는 게 주택수 기준을 잡을 때 빠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구호에 있는 1억이야 중과 안되는 주택수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이 적용이 안된다는 뜻인거죠. 그래서 주택수에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잠깐 올려서 3주택을 잠깐 한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3주택이거든요. 10호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1호 어, 1호는 뭐냐, 뭐였냐면 냐뭐엄면에 어, 있는 그 집은 뺀다라고 해놨네요. 3주택 그 숫자를 해아릴 때도 이주택에도 빼고 3주택에도 제외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 아까 9호 구호가 아까 뭐였습니까 구호에 아까 어, 1억이야 주택 그게 있었었잖아요 여기 구호는 새 주택으로 볼 때는 구호가 삭제가 돼 있죠 맞죠 맞죠 이 구호가 그 구호 맞죠 뭐 1억이야 그거는 뭐 어디 어디 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렇습니다 어, 아까 여기는, 어, 1억 이하가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아까 그 번호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다른데, 어, 1억 이하에 아까 중과 안 되는 거는 2주택일 때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너무 길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조금 조금씩 집기로 하고요. 잠깐 방금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 아까 읍면 지역에, 어, 3억 이하, 기타 지역, 기타 지역에 3억 이하는 내가 몇 주택을 가진 사람인가를 따질 때, 여기 1호에 있기 때문에,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그래서 1주택이, 2주택 중간가, 3주택 중간가를 따질 때, 아예 이렇게 해당되는 집은 추려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건다 비슷한데, 이제 2주택 중과의 혜택을 볼수 있는 거는, 그 기준 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2주택 에 해당이 될 때는, 얘는 중과가 안 되는, 그냥, 중과 안 되는 일반 세율 주택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잠깐 짚어봤었습니다. 어, 아까 그 같이 동의대를 졸업했던, 것도 저희 이제 그 대학 동기 이제 언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잠깐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언니가 이제 어, 이런 질문을 받고 국세청, 그 다음 부산지방 뭐 국세청, 뭐 관할세무서 다 문의를 했더니 아까 요 사례였거든요. 기타 지역에 3억 이하 주택이 있고, 어, 그리고 어, 그 조정지역에 두갠데 하나는 1억 이하인데 요 1억짜리를 팔려면 중갑니까? 일반세율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다 10% 중가라는 답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수업하고 하는 것도 이제 교수님 두 분만 그 일반세율입니다라는 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언니도 궁금해서 또 여기저기 뭐 국세청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언니,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법조문에 들어와서 봤더니 법조문대로 딱 해석을 하면 그 주택은 그냥 일반 세율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조문에그 문구를 꼼꼼히 한번 꼽씹어 보시고 혹시 저랑 견해가 다르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한번 줘보세요 같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게 저는 그냥 일반 세율인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